총4 3미네요 어, 생각보다 약간 기대 이상인데? 내리막 코스구요 그린 음. 관리 좀잘 되어 보이는데? 뭐지? 어, 기대했던 것보다 좀잘 되어 있는데? 신기하네 여기는 거리가 이렇게긴 거리는 없습니다 최대 거리가 한7 0 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그래도, 나름, 파스리장 구색을 좀 갖추고 있어요. 아, 그린은 근데, <웃음> 아, 그린, 어, 그린이네. 허터는 <웃음> 그래. 안 하는 걸로. 다음은, 이번 월 이번 올도 거리 비슷해요. 한 50m 정도고요. 음, 어, 그냥, 아까보다 경사는 더 없어요. 살짝 내리막이긴 한데 티박스만 살짝 언덕에 있고 연습하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여기는 파주에 있는 유니온 골프랜드입니다 훨씬 재밌지? 음. 아, 아까보다는 그린이 낫네 아까보다는 그린이 낫는데 살짝 그린 상태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게 엣지랑 이런 데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3번 홀도 <웃음> 55m. 5m씩 그어 너네. 아, 티박스 매트가 조금 쪼그해서 어디를 쓰기에 조금 높다. 여기는 내리막이 경사가 좀 있는 그런 홀이에요. 뒤쪽에 공간이 별로 없네요. 한 번만.. 그리는 왜 이래? 사번은 오로나! 3 6 m 네요 나름 잘 해놓으신 것 같아 여기 잔디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거 한번더 치면 되겠다 더워도 재밌다, 되게. 어, 그린, 여기는 그린보다는 그냥, 그냥 어프로치 위주나 이런 연습이 날것 같아요. 퍼팅보다는. 왜냐면 그린이 상태가 조금. 네. 음, 그래요 그래서 5번홀 5번홀이 5번 제일 기네요 5번홀 72m 72m고 흐름 아, 여긴좀 넓네요 좌측에 벙커 같은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음 그렇습니다 살짝 넓어요 여기는 연습하기는 나쁘지 않아요 잔디 상태도좀 어, 디봇도 좀 있고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가해에가거해져인 해적인. 응. 하나, 둘, 셋. 근데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역시나. 자, 아, 6번 호은 네? 여기는 그 이동 봉선이 상당히 최단거리에요 6번 호은 50m. 아, 아까 그 4번, 네. 5번 호의 해저들을 좌측으로 끼고 살짝 오르막 경사가 있어요. 근데 뭐 거의 품질성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만원이었으면 되게 강추하겠는데 만오천원이라서 살짝 만오천원이 아니 만오천원이? 1 5 0 0 0원에 약간 그런 값어치는 모르겠어 잘. 만원이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어, 또공 하나 늘어났다. 자꾸, 알을 자꾸 까네, 공 7번월은 6번을 그린 이쪽으로 내려가야지 있어요. 6번 홀박스 옆으로 7번 홀박스가 있네요. 7번 홀도 거리가 43m. 43m. 홀은 이렇게 오르막, 오르막 골입니다 7번은 그린도 뭐 8번은 44m 여기 이렇게 벙커도 있었어 자 이제 드디어 마콜 막콜. 마콜도 거리 비슷해요 43m 43미터. 음, 어 여기는 완전 완벽한 평지 연습하기 나쁘지 않은 그런 코스입니다 혼자 미덕인데 아픈다 이 카메라한테 보내줘고 안고 하면은 근데 좋으니까 하는 거지 안그럼 그래. 못하지 이렇게 연습을 다 파스를 다 마치고 나오면요. 여기 이렇게 어, 퍼팅을 연습할 수 있는 그린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퍼팅 연습을 따로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린이 살짝 아쉬웠는데 연습 그린은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퍼팅 연습은 여기서 따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